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수전 바꾸기 중 철거 부분 영상을 공개하려고 해요 저희 집 화장실 수전이 온수가 나오질 않아서 바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화장실 보시면 제가 벽을 보닥 타일로 붙였는데 끝까지 마무리 작업을 안 해서 하담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 수전 철거하면서 동시에 보닥 타일 안 붙인 부분도 붙이는 작업을 했답니다 먼저 수전을 철거를 하시려면 수도계량기를 잠궈야 해요 집에 보면 수도계량기가 있는데 그걸 잠그고 온수하고 냉수 두 개가 다 나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수전 철거를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 작업을 안하고 수전을 철거 하시면 물폭탄을 맞는 인생 최대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웃음> 자 이제 온수 냉수 물안 나오면 어우 저거 발등으로 떨어지면 진짜 아파요 이제 온수 냉수 물이 안 나오면 수전 철거를 할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나사는 다 풀어 주시면 돼요 자재가 발등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해주시고 이제 벽하고 수전에 붙어있는 나사들을 풀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15년 동안이나 이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처음에 시공을 할때꽉 붙어 있으라고 나사를 저희 거는 망가뜨리면서까지 고정을 시켜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려갖고 빼려고 해도 나사가 계속 헛도는 거예요 이럴 때 방법은 드라이버를 무조건 힘을 다해서 안쪽으로 꾹 밀어서 나사를 최대한 밀착시킨 다음에 돌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벽이랑 고정시켜야 하는 나사에 기에 나사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꽤나 오래 이 나사를 풀어 주셔야 해요 나사를 풀때 저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답니다 저 성격이 급해서 빨리 빼려고 자꾸 손으로 흔들흔들 하는데 생각보다 나사가 상당히 길어요 자, 이제 다 되었으면 수전의 위치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수전의 위치를 설정을 했고 이제는 2년 동안 제가 묵혀놨던 보닥 타일을 꺼내서 퍼즐 맞추기를 해줄 거예요. 처음에 이사와서 화장실 시공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붙이고 있었다니 참 대단한 게으름이죠. <웃음> 어,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닥타일로 했다고 하니까 뭐 조금 있으면 곰팡이가 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보닥타일 시공을 하고 바니쉬를 위에 발랐거든요 그게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덕분에 곰팡이 하나 없이 2년이 지났어도 잘 아주아주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닥타일은 조금 이 부분은 되게 편해요 재시공 같은 거를 할때 그냥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게 진짜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붙이다가 조금 울었던지 바니쉬를 바르다가 실수로 오염물질이 묻었다던지 하면 그 부분은 떼어내고 이렇게 가위로 그 부분만 잘라서 퍼즐 맞추기를 해주면 되니까 그건 조금 편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색깔이 좀 바래요 보시면은 새거하고 헌거하고 색깔이 좀 다르죠. 제가 지금 뺀치로 하는 작업은 안에 있던 칼블럭을 빼내는 거예요. 보닥타일을 붙이기 전에 혹시나 벽에 이물질이 있으면 칼블럭 같은 거 있으면 어차피 그 칼블럭 못 쓰니까 그냥 빼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보닥타일을 붙이면 되는데 처음에 잘못 붙였다 그러면 그냥 뗐다가 다시 붙이고 뗐다가 다시 붙이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뗐다가 돌려서 붙이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손톱으로 잘 붙으라고 마무리를 해주시고 저는 바니쉬는 수전을 설치한 다음에 바를 거예요. 윗부분도 이제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다가 원래 있던 못 자리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수전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보다 스 타일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못이 들어가는 자리 원래 구멍이 났던 자리에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못구멍이 어디지? 하면서 못 찾아서 다시 벽을 뚫어야 되는데 그거 진짜 큰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 구멍 뻥뻥 뚫어주시고 이제 본체를 철거를 해야 돼요. 아랫부분 수전을 철거를 하는데 이게 돌릴 때 푸른 쪽하고 고정하는 쪽하고 되게 헷갈려요. 어, 나 바본가봐 싶을 정도로 엄청 헷갈려요. 뭐 바보일 수도 있죠. 여튼 그리고 이거를 풀을 때 양쪽을 다 풀으면 얘가 뚝 떨어지거든요. 이거 발등에 떨어지면 대형 사고나요. 발등도 다치고 욕조도 깨지고 그러면 수전 하나 바꾸려고 했다가 정말 난리 나니까 절대로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저렇게 나사를 몽키스패너를 이용해서 돌려가지고 저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저렇게 본체를 떨어뜨리고 아니 아니 본체를 철거시키고 이제 파이프하고 연결된 부분 또한 철거를 시켜야 돼요 얘도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돌려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세심하게 철거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잘못하면 파이프관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공업체를 또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수직으로 파이프 손상 없이 철거를 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몽키스패너 하나 있으면 돌리고 돌리고 해서 빼내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살살살살 잘 돌려주세요 살살살살 잘 돌려주시면 되는데 가끔 욕조 턱 부분에 저 파이프가 걸쳐져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욕조 다시 설치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방금 저물 떨어지는 거 보셨죠 저희가 시공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온수가 완벽히 잠기지 않는 건데 이게 원인이 저희가 파이프를 잘안잠갔기 때문이 아니라 수도 계량기 파이프의 아주 작은 그 안에 들어가는 고무마개가 오래되다 보니까 삭은 거예요. 그래서 낡아서 삭은 거예요. 아무리 온수를 잠가도 이게 졸졸졸 새는데 그 안에 파이프 고무마개를 교체를 하려고 하면 아파트 전체 온수 공급을 중단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건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말한다고 그게 바로 되냐. 그게 또안 돼요. 왜냐면 온수를 써야 하는 집이 있는데 갑자기 온수가 안 나오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고무마개를 교체를 하려면 미리 동의를 받고 날짜를 공지해서 아파트 전체 온수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교체하는 데는 겨우 1, 2분밖에 안 걸리지만 그 교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전체 공지를 하고 중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수전을 철거했잖아요 그래서 예전 거를 끼우나 새 거를 끼우나 끼워야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재빨리 수전 설치를 했어요 보닥 타일을 정말 완벽하게 다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물이 새는데 보닥 타일 발라버리면 그 곰팡이 100% 끼거든요 바니시를 발라버린다고 해도 안에서 이미 물이 습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물이 있는 곳에 보닥 타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물이 새는 부분은 보닥 타일을 또 못했고 물이 새지 않는 부분은 보닥 타일을 해서 수전을 설치를 했는데 일단 철거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남기도록 하고 다음번 설치 부분은 이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 설치 편에서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